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시리즈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주가는 잘 받아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역대 정권별로 정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부터 거래대금 여기까지는 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이 뒤에 정보들인데 먼저 이두개 열부터 해보도록 하죠. 당시 날짜에 집권 대통령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날이 집권 며칠차였는지 이 정보를 여기다 더할 건데요. 역대 대통령이라고 해서 웹 검색을 해보시면 위키피디아에 이런 정보가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14대부터 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 언제 시작 언제 끝났는지 정보가 이렇게 쭉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가 뭔지를 잘 생각해보면 이 날짜를 가지고 하나하나 쭉 가면서 야이 날짜가 여기 사이 여기 사이니? 그러니? 그러면 그 해당 날은 김영삼 혹시 그게 아니라 넘어가서 여기부터 여기니 아 그러면 김대중 여기부터 여기니 아 그러면 노무현 여기부터 여기니 아 그러면 이명박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먼저 다운로드 부터 받을게요 깔끔하게 다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요 엑셀로 일단 다운을 받으세요 제가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얘를 열고 지금 얘를 다 받으면 뒤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애들 까지 딸려 있으니까 얘를 편집사용 누르시고 이만큼 열을 싹다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데 C에다가 그냥 바로 할게요 이게 절대 좋은 방식은 아닌데요 실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코스피라고 하고 그 파일 형식은 엑셀 통합문서가 아니라 B, csv utf8 쉼표로 분리 지정을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 닫은 다음에 여기로 와서 제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탭키를 잘 쓰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탭키가 자동완성인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자동완성이 되거든요 자, 우리의 판더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pd.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탭키를 눌러서 내가 필요한 어떤 명령어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은 csv 파일로 저장했으니까 read csv를 들어와서 여기다가 c++하고 땡땡 shift키의 왼쪽에 있는 슬래시 이 엔터키 위에 있는 이 역슬래시 말고 이 슬래시요 shift 왼쪽에 있는 얘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코스피.csv라고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K5 정도까지만 한 다음에 탭키를 또 눌러보면 알아서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자, 열어보면 네이 대통령 관련 정보가 다 없어진 얘가 잘 불러와줬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일단 DF라는 편도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필요로 한 거예요 자김영삼 여기서 딱 시작을 해보면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조금 손을 봐야 되는데 자 영, 명... 자 여기는 그냥 한 10초 정도 빠르게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전체로 선택한 다음에 따옴표 얘를 전체로 선택한 다음에 따옴표 자 이렇게 두 개의 시작과 끝 날짜가 주어졌는데요 얘를 제가 프레지던트 어, 여기 그 위키피디아 상으로 일곱 번째 있으니까 프레지던트 7이라고 할게요. 프레지던트 7은 얘다 라고 하면 자 여기 7번째에 있는 이 대통령의 시작과 끝 정보가 프레지던트 7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언더바를 쓸게요. 그냥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데이트를 쭉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이 값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시각화 라이브러리 설명 드릴 때이 열만 싹다 발라는 법 알려드렸었죠. d f 여기서 브라켓을 넣고 따옴표 그리고 그 해당 열 이름을 넣어주면 얘가 열만 싹다 발라와집니다. 그러면 얘를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사하면 되는데, 일단 프린트부터 그냥 해볼게요. 네. 날짜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잘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 데이트를 가지고 이 폴로비 하나하나 돌 때마다 이 데이트를 갖고 우리는 뭘 검사를 해야 되냐면 이 데이트가 과연 얘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얘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지를 파이썬한테 계속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문을 쓰면 돼요. 조건문에서 자 프레지던트 7의 이, 아시죠? 첫 번째 성분을 선택하는 건 0, 1, 2, 3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0, 1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정보가 더 있다면 2, 3 이런 식으로 얘를 하나하나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지던트 7의 첫 번째 성분 시작점 얘를 불러오고 싶으면 여기다가 0을 쓰면 얘가 불러와지고요 1을 쓰면 얘가 불러와지고 그 다음 2를 쓰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세 번째는 없잖아요. 그래서 2라고 쓰면 에러가 납니다. 아무튼 자, 0을 하면 첫 번째 성분인 시작 날짜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데이트가 시작 날에 대비해서 크거나 같고 그리고 e 드 데이트가 프레지던트 7의 이번에 첫 번째 성분이 아니라 두 번째 성분, 얘겠죠? 끝점. 얘보다 장리?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아 어, 아니죠. 그러면, 김영삼을 출력해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프린트, 김영삼, 아니.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쭉 하다가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어느 순간까지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김영삼 아님만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한 거냐면 이 날짜를 계속 하나하나 훑어 가면서 어 그래 계속 이 날짜는 요 사이 범위에 들어와 있네 하니까 계속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하다가 데이트가 딱이 날짜 있죠. 98년 2월 24일 즉 98년 22월 2월 98년 2월 2 5일이 되는 순간 김영삼 아님을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지던트 정보들을 여기서 다 갖고 온 다음에 얘를 그때그때 검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미리 복사 붙여넣기를 해 왔는데 이런 정보를 저는 위키피디아 여기서 긁어 왔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검사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김영삼이었니라고 하면 이제 김영삼을 출력하면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l, if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president 8에, 그리고 president 8. 이렇게 쓰면, 자, 여기까써 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자, 먼저 얘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얘의 그 범위에 딱 걸리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그러면 얘 혹시 여기랑 이번엔 여기 사이니? 즉, 이번엔 여기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검사하는 거겠죠. 혹시 요, 사, 요 사이에 있는 그런 데이트니 아 그래? 그러면 김대중을 출력하렴. 이런 짓을 8, 9, 9, 10 아니죠. 아니, 숫자도 못 쓰고 있네. 자, 11, 10 자, 맞춰서 쓰고 아무것도 없 그리고 김대중 다음이 노, 노무현, 이명박, 그다음에 생각해보면 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면 음 그냥 문재인 님이라고 하면 되니까 자 구조가 보이시나요?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명상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김대중으로 바뀌고 어느 순간부터 또 노무현 그다음에 인원과 박에에 문재인 짠 하고 다 끝났어요 이몇줄 코드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가 절대로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니 뭐 이걸 이따위로 쓰고 있나 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7천 몇 개의 날짜를 검사하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짠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다 출력할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데이터 형태로 보존을 했다가 여기 새로운 어떤 필드, 새로운 열뭐 대통령, 프레지던트 이런 열을 만들고 이만큼에다가 데이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빈 주머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브라켓을 열고 닫은 다음에 이 안에 아무 값도 안 넣으면요 그 해당 변수에는 그냥 빈 주머니가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빈 주머니를 가지고 이 안에다 뭘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append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append는 뭔가를 갖다 붙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뭐 안녕이라고 실행을 시키면 프레지던트에는 안녕. 아까 분명히 빈 주머니였는데 안녕이라는 값이 이 코드를 통해서 더해졌어요. 얘를 또 실행시켜 볼까요? 이번에는 프레지던트에 무슨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안녕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안녕이 들어있던 프레지던트에 또 하나 안녕을 넣었으니 안녕 안녕이 들어온 거고요. 안녕, 하, 세요. 라고 넣으면, 이번에는, 아시겠죠? 점하고, 여기, 안녕, 하, 대요. 까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프레지던트 원점으로 돌려놓고, 네, 얘를 실행시켜서, 그냥, 그 덮어쓰기가 된 거예요. 안녕, 이런 거 넣는 게. 그러면, 이, 김영삼, 김대중, 이런 이름을, 우리한테 이렇게 프린트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 주머니에 넣어줘!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레 지던트, 어펜드, 김영삼이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화면에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프레지던트라는 이빈 주머니에다가 김영삼을 넣겠죠. 그리고 자 이거 좀 노가다긴 하지만 이렇게 싹다 바꾸겠습니다. 얘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조금 나중에 알려드리고 김대중, 영면, 영삼, 그다에 문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번에는 화면에 이런 게 아무것도 출력이 안될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일이 벌어졌죠 왜냐면 하 얘는 저거를 프레지던트라는이 주머니에 싹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 어, 점점점으로 새, 생략이 되는데 얘는 어쨌든 어, 7천 몇 개의 그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나는 이제 df라는 여기다가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들 거야 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프레지던트라고 해도 되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열에다가는 방금 내가 프레지던트라는 이런 주머니에 넣은 밥들을 여기다가 다 채워 넣을 거야. 라는 명령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쉽습니다. 대통령. 이렇게만 하고 실행을 만약 시켜보면요. 어떤 에러가 날지 생각해보세요. 지금 df라는 이 표에는 데이트 코스피부터 등락률 해서 거래 대금, 이런 이름을 가진 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 대통령을 불러줘라고 하니까, 잉? 응? 키 에러. 미안한데, 그만. 대통령이라는 이런 거를 나는 굽고 있지 않은데? 라는 에러를 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자. DF 대통령이라는 어떤 새로운 열을 만들고 그 값을 0으로 싹다 채워 넣어라 라는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이 코드를 실행한 이후에 DF를 확인해 보면 네, 대통령이라는 어떤 새로운 열이 생겼고 그 값들은 싹다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0으로 채우면 안 되잖아요 0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 모든 역대 대통령 이름들이 들어있는 저 주머니를 이 대통령이라는 이 새로 만든 열에다가 싹 추가하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번 실행을 시켜서 0이라는 애가 채워져 있지만 얘를 한번 실행시키면 어차피 덮어 쓰여집니다. 없으면 새로 만들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덮어 쓰여집니다. 자, 실행시킨 다음에 df를 짠 확인해보면 네, 0에서 딱딱 이름이 바뀐 걸알수 있죠. 좀긴 장정이었는데요. 뭘 하신 거냐면 이 열까지 지금 다 만드신 겁니다. 뭘 가지고 이 날짜를 가지고 이 정보와 조합해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를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은 오버가 됐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다음 중요한 것중 하나죠. 그렇다면 그 날짜별로 대통령이 누군지 알 알겠는데 그러면 그 날짜가 그 해당 대통령의 집권 며칠 차였냐? 이거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쭉 가다가 1400몇시딱 되는 순간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바뀌는 순간 딱 카운트가 바뀌어서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 나가는 이런 데이터를 여기다 한번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